눈을 감으면 쉽게 그려지는 밤하늘 빛나던 우리만의 별들 네가 그리워서 손을 뻗어 서야 후회가 밀려와 슬픈 날들보다 눈물게 더 많았는데 생각을 할수록 어전하기만 해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냈던 잊을 수가 없네 자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워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놀람> 잊으려 했으면 가까워지고 지나간 바람을널 데려오는데 나쁜 추억들로 하루를 지내보아도 그마저도 결국 이네 생각이니까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 잊을 수가 없는 예쁜 기억 누군가에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거야. 그래 이미 허그 나버린 사랑 쉬울리 없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나봐 누군가의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 조금 서러워도 사랑하고 싶지